이어상 아 웹드라마 에저 네, 올싱즈 컴퍼니 찍었잖아요 이제 주연이었습니다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지 저도 방송에서 잘 아, 얘기 안 있구나. 하는 건데 대도님이 네이버에 쳐봤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여기 있다 있다 필모그래피 영화인으로서 지금 여기 딱 등록이 돼 있잖아요 윤댄님이 어? 저기 나온다고? 윤내님이 저기 나올... 쪽은 아닌데? 어? 어 뭐야? 윤댄님은두 개지? 뭐야 윤내님 상도 받았어? 제2의 서울 웹페스트 영화제 라이징스타 상 이거 <웃음> 나 모르게 상을 언제 받았냐 이거 2016년도에? 여기 정보가 있다고요? 아 대도서관 슈기 윤댕 이렇게 있네요 대도서관 시며 엑시트 <웃음> 명대사를 <웃음> 빨리 구해줘야 되거든요 빨리 구해줘야 됩니다 저분들 빨리 구해야됩니다 여러분들! 헬기라도 보내야되는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명대사냐고 그 대사밖에 없었는데 윤대 아 이래가지고 떴구나! 오 필모그래피가 제일 이렇게 딱 뜨네요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? 어, 아무도 왜안 도와주고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명대사 대박이다 올싱즈 컴퍼니 주연 배우셨군요 근데 진짜 저 올싱즈 컴퍼니 찍을 때저 어쨌든 도전이잖아요 웹드라마 연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저때 진짜 많이 아팠어요 아팠어서 막 이렇게 막 지하철 씬을 찍는데 한컷 찍고 막 화장실 가서 통하고 약 먹고 원래 멀미도 심한데 촬영이 이렇게 흔들리고 몸이 안 좋고 막그 기억이 되게 크게 남니다 언니한테는 아픈 기억이네요. 뭐, 그때는 그랬지만 되게 재밌었어요. 그 배우분들이랑도 연기를 해보고,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같이 연기를 해봤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지. 응.